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 입니다 자 오늘은요 앉았다가 일어설 때 허리에 통증이 있거나 또는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증가하거나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힐 때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허리통증은 우리 엉덩관절, 고관절의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는 엉덩관절이 굽혀져 있는 상태에서 원래대로 펴지면서 일어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엉덩관절이 굽혀진 상태에서 펴지는 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대신해서 허리뼈가 뒤로 젖혀지면서 그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엉덩관절을 펴주는 근육은 바로 대둔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이 대둔근은 대둔근 기억 상실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약해지는 그런 근육입니다. 이 대둔근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는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할때 대둔근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근육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도와주게. 되고요 그 근육은 바로 척추기립근 이라고 하는 허리뼈에 붙어있는 근육입니다 이 허리뼈에 붙어있는 척추기립근이 당겨주면서 일어서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똑바로 일어서지 못하고 허리뼈를 뒤로 젖히면서 골반은 앞으로 넘어가고 허리뼈는 이렇게 뒤로 젖히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이런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이 상태로 서 있을 때도 대둔근보다 어, 척추기립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렇게 허리뼈 자체가 뒤로 많이 젖혀진 자세를 유지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요 이러한 스트레스가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 통증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허리뼈가 뒤로 많이 젖혀진 상태에서 여기서 또 뒤로 허리를 젖히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되면 이미 젖혀져 있는 허리뼈가 더 많이 젖혀지기 져 때문에 통증은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허리뼈에 젖히는 동작을 발생시키지 않고 엉덩 관절을 굽혔다가 폈다 하는 동작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러한 종류의 허리 통증을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은 바로 월스쿼트라는 운동입니다. 어, 이 월스쿼트라는 운동은 어, 월, 벽에서 스쿼트, 스쿼트를 한다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여러분들 스쿼트는 잘 아시죠? 이렇게 앉았다가 섰다가 하는 이런 스쿼트 동작을 벽에 붙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벽에 붙어서 이렇게 서 주시고요 무릎은 살짝 굽히시고 발과 벽과의 거리는 약 30cm 정도 띄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골반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 주시고 발은 11자를 유지해 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자이 골반을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뒤쪽으로 살짝 돌려주시면서 허리뼈를 벽에 밀착시켜줍니다. 아 이때 허리뼈를 붙이기 위해서 몸통을 숙이셔서는 안되고 게 등과 뒤통수까지 다 붙이고 턱은 이렇게 당긴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골반을 뒤로 넘기면서 허리뼈를 벽에 붙여주세요. 자, 이 상태를 만들고요. 어,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을 허리뒤에 넣어봤을 때이 손이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허리뼈가 벽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허리뼈를 벽에 밀착시켜 주시고요. 고개는 이렇게 드시면 안되고 이렇게 당겨주신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천천히 스쿼트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밑으로 쭉 내려가시고요. 야 엉덩 관절이 약 80도에서 90도 정도 될 때까지만 내려가 주시고 어, 만약에 이때 무릎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이 각도를 조금 더 작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건데 이때 돌아오려고 할때 허리뼈가 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강한 자극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때 허리뼈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복부를 단단하게 수축시키고 천천히 위로 다시 복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엉덩이와 복부 쪽에서 강한 자극을 느끼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허리뼈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밀착을 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다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이 동작을 약 10회에서 20회 정도만 반복해 주시고요. 다시 허리를 젖혀 보시거나 어, 서 있어 보시면은 통증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이렇게 이 운동을 틈날 때마다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이 사라지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